자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즐겨찾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잘 알고 계시죠 자 보시면 모양이 크롬은 예 요렇게 동그랗게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크롬 자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는 이제 곧 예, 사용할 수 없게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크롬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롬 자, 크롬 시작 메뉴 눌러서 크롬 찾아보시거나 예, 아니면 바탕화면에 크롬 음, 시작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게 C에 있습니다. C. 자, 크롬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작업 표시줄이나 바탕화면에 크롬이 있는 분은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롬의, 크롬의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려면요. 자, 맨 오른쪽 위를 보시면 프로필 프로필 사진 옆에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서 자, 메뉴가 뜨면 북마크에다가 마, 마우스를 예, 클릭해주세요. 북마크 자, 그러면 북마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이 메뉴 중에 북마크바 표시, 자 여기를 클릭해서 체크, 저처럼 체크가 돼야 됩니다. 체크.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북마크바가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나는 네이버를 즐겨찾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저처럼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네이버로 온 상태에서 잘 보세요 네이버로 온 상태에서 이렇게 열쇠 모양 위에 열쇠 모양이나 아니면 뭐 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요 어, 북마크 바 쪽으로 끌어다가 딱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북마크 바가 있는 곳 북마크 바가 요거죠 자 여기 클릭해서 꼭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이제 북마크바가 있는 사이사이에 가져가면 가져가서 딱 놓으시면 이렇게 북마크바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위에 주소 옆에 있는, 인터넷 주소 옆에 있는 예, 열쇠 모양이나 뭐 다른 세모 뭐 이런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로 딱 당겨주시면 드래그해서 딱 예, 마우스를 놔주시면 예, 북마크바가 생깁니다 자 일단 네이버는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렇게 네이버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알마스터 용수 네이버 카페로 가주세요 자 알마스터 용수 네이버 카페 자 여기죠 알마스터 용수 네이버 카페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열쇠 모양 있죠 열쇠 모양 자, 클릭해서 자, 원하는 위치에 즐겨찾기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알마스터 연구소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자 이걸 갖다가 어, 즐겨찾기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알마 카페라고 줄여서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를 알마 카페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알마스터 연구소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보면요. 메뉴 중에 수정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수정. 자 수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알마카페라고 이름을 알마카페라고 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자, 그 다음에요. 홈페이지 저희 이제 복습용 동영상 예, 또는 뭐 예, 예습도 할수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동영상을 볼수 있는 홈페이지 자, 카페에서 보시면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홈페이지 자, 여기가 알마스터 연구소 홈페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인터넷 주소창 옆에 있는 이번에는 열쇠가 아니라 삼각형이죠, 삼각형. 자, 요걸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끌어다가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는 뭐주의요함 나오는데 요거는, 어, 이제 공공 뭐 기관이나, 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이트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자체 홈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주의요함 나오는데요. 예,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좀 바꿔볼게요. 자. 알마스터라고 나오는데 여기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수정.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예,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수정. 홈페이지 아이콘에 들겨찾기에 이번에는 내강의실 왜냐하면 헷갈려서 헷갈려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이름을 내강의실로 주고 저장해 주시면 위에 이렇게 자주 가는 네 우리 사이트 네이버 내강의실 알마카페 전부 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요. 이렇게 생겼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자, 일단 즐겨찾기를 하려면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위쪽에 빈 곳, 빈 곳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요런 메뉴가 뜨면요. 요런 빈 곳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가 뜨면 자, 요거 두 개를 체크하셔야 돼요. 메뉴 모음 체크, 즐겨찾기 모음 체크 저처럼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체크가 빠져있으면 그냥 여기만 클릭하시면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노란색 별 예, 노란색 별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별 모양이 생깁니다. 자 요게 이제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노란 별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 자 네이버에 와있으면 네이버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꾹 누르세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 와있는 상태에서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네이버 즐겨찾기 버튼이 생겨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페. 자알마스터 용서 네이버 카페로 가야되죠. 자 저는 네, 바로 인터넷 주소로 가버리는데요. 알마스터 연구소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www.rmaster.co.kr 바로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카페로 와서요. 알마스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버튼 별 노란별 즐겨, 즐겨찾기 버튼을 꾹 누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 버튼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죠. 자, 여기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 클릭. 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마 카페.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볼게요. 자,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클릭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면 즐겨찾기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홈페이지 즐겨찾기에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어, 이름 바꾸기 눌러서 내 강의실로 바꿔주시면 돼요. 내 강의실 이름 바꾸기 눌러서 내 강의실 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마찬가지로 내강이실 알마카페, 네이버, 계속 자주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